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쌤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펴고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하려고 할때 뒤로 골반이 눕고 허리가 동그랗게 뒤로 말려서 상체를 앞으로 보낼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감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넓게 열어서 하는 박쥐 자세를 하려고 할 때에도 네, 일단 열면 안쪽이 당기고 골반이 뒤로 누워서 동작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에 여러 가지 동작도 보여드렸는데요. 일상생활할 때 대부분 많이 의자에 앉아계시죠.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바로 이용해서 골반을 세우는 기본 각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. 의자 잡아주시고요. 네,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모아주세요. 배도 안으로 당기고 엉덩이 근육을 안으로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 잠깐 유지해보세요.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.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엉덩이까지 계속 힘이 들어가 있죠. 배도 살짝 안으로 더 당겨주시고요.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세요. 오른쪽 엉덩이 위에 자기 손 하나 올려놓으세요. 그리고 그들 오른쪽 엉덩이 단단하게 힘 줘보세요. 손으로 느껴보세요.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. 자, 왼쪽 발 힘껏 바닥 꽉 누르고요. 오른 다리 그대로 뒤로 보낼 때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가세요. 그대로 돌아오시고요. 살짝 내렸다가 다시 엉덩이 힘 그대로 힘 주면서 뒤로 가세요.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 하려면 배에 힘 주시고요. 아래에 있는 왼쪽 팔에 힘을 집중해 주세요. 뒤로 간 상태에서 갔다 왔다 이게 아니고요. 가서 정지, 엉덩이 힘을 끝까지 느껴보세요. 왼쪽 다리 밑으로 힘 주세요. 아래로 내려가시고 지금 이런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왼손은 왼쪽 엉덩이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오른쪽 발을 밑으로 꽉 누르세요 배도 힘 주세요 왼쪽 엉덩이 힘으로 왼발 뒤로 갑니다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왼손 왼쪽 엉덩이 위에 놓으시고요 엉덩이 단단하게 왼발 들어주시고요 들이쉬면서 뒤로 그대로 갔다 바로 돌아오지 말고 유지하세요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돌아옵니다 오른쪽 엉덩이 힘 단단하게 힘 주시고요 발 들어서 뒤로 가서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내려오세요 다시 왼쪽 엉덩이 손 단단하게 힘 유지 왼발 들어서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배 내밀지 않도록 배 살짝 안으로 당겨 주시고요 오른쪽 엉덩이 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. 특히, 요가에서 서서 하는 자세들에서 균형이 안 잡히는 분들 있잖아요. 한 발을 들게 되면 몸이 막 이렇게 비틀거리고 이런 분들 있죠.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동작이거든요. 네.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나서요. 점심 식사하시죠. 그리고 오후에 그대로 의자에 털썩 앉지 마시고요. 서서 골반과 네, 허벅지 뒷라인의 힘을 사용해서 다시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골반의 힘 만들어 주시고요. 그러면 허리 쪽이 조금 더 앉아 있을 때 안정되고 허리가 너무 무리하게 아픈 상태까지 가지 않게 미리 예방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, 알람 설정도 많이 부탁드려요.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안녕.